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아 지금 울산인데요 울산은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울산을 도착을 했는데 서울은 맑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비오고 바람 불고 난리입니다 난리 아무튼 오늘 울산대학교에서 감사하게도 어, 저를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신나게 강의를 하러 갑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또 깔끔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더 세련되게 제작할 수 있는지 그런 강의를 할 거고요 길게 강의합니다 저는 길게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좋아요 아무튼 오늘도 강의 잘 하고 오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학생분들이 많이 오실지 걱정인데 그래도 많이 오시겠죠? 고맙습니다 이지쌤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왔는데. 안녕하세요. 진짜 계속 전화가 빨려가지고. 아하! 아닙니다. 그, 그 뭐지? 네. 음, 네? 그러겠습니다. 네. <웃음> 잘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를 냐면 포트폴리오 강의예요. 작년에도 했었었고, 올해도 또 하게 됐는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거고, 제가 거기에서. <웃음> 이제 청년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 즉 취업전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참 음, 취업이라든지 아니 미래 설계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 그런 부분을 오늘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오늘 강의 끝. 끝, 끝, 끝.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와, 여긴 어디냐면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 제가 여기 로온 거는 강의를 제가 하러 온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어, 어떤 강의냐면 이제 이 세상에는 참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명의 개인이 영향력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의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지금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왔고요. 여기에서 어 브랜드 살롱비, 브랜드 살롱? 이라고 하는 그런 문단체가 있어요. 그런 브랜드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단체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개인 브랜딩, 셀프 브랜딩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왔죠. 시작할게요. 오늘, 아 어, 저번주에 썼던 강의 2주차인데요. 참, 하루하루가 빠르네요. 이번주에 할게 뭐냐면, 이번 저번주에 썼던 포트폴리오를 좀더 이제 정확하고,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주에 썼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만들 거고, 이미지나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 점수화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쫙 한번 만들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지쌤이에요. 아, 오늘 <웃음> 아침 일찍 방송국이 왔습니다. 아,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와, 여기입니다. EBS인데, 어, EBS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EBS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파워포인트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오늘 첫 촬영날입니다. <웃음>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 촬영 잘해서 조금 있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go, go. 여기가 제가 강의하게 될 곳인데요 모니터 크고 칠판 크고 여기가 어 수능 여기 촬영하는 곳이 EBS 수능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칠판이 엄청 넓어요. 수능 때 필요한 그 강의 영상을 여기서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한다는 거. 아,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 이제 한 시간 조금 지났거든요? PD님이 직접 계셔가지고, PD님이 다 조율을 해주시면서, 화면의 모양이라든지, 화면의 그, 구도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잡아주시는데, 와, 역시 PD님이 계시니까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혼자서 녹화하고, 혼자서 편집하고, 뭐, 녹음도 다시 재, 새로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그리고 신경 써주시니까, 더잘 나오는 것 같네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무슨 강의냐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수학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쓰시던 한글 프로그램 그 이상으로 쓸수 있는 파워포인트 어 스킬과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끝로할수 있는 게더 무궁무진해졌어요 저도 몰랐던 기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어, 이런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앞으로 더 많은 녹화가 남았는데 오늘은 조금만 하고 다음에 며칠 뒤에 또 하게 될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 강의 잘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슈쌤이에요 아, 저는 와 오늘 날씨 진짜 덥네요 오늘 제가 갈 곳은 어디냐면 저기 피날레라고 해서 제가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가는 데인데 대학생 연합동아리 한세개가 모여서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을 하러 가는 길이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런 대회도 만들고 한다는게 저는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go, go. I'm g n g to go t the f r o n 아 지금 손에 짐이 되게 많아요. 대학생 연합 동아리 친구들이 아, 오늘 피날레라고 하는 그런 본인들 자체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고 저는 그 심사위원을 했는데 요거 꽃다발 받았네요. 아 꽃다발, 어 아, 너무 좋아. 이런 선물도 받았어요.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아무튼 이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것도 줬네. 감사짱 참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약간은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 돈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재능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느낌들을 대학생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온 건데 바라고 온건 아니지만 이렇게 챙겨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벌써 일,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를 해 해요. 한 거예요 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본인들의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면 갈수록 애들이 학생들이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참 많아요 뭐 강의를 한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생 친구분들이 되게 부러운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다는 게 제일 부러워요 물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는 있지만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을 때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걸 해도 되는 걸까? 또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의구심조차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환경이었던 거죠 왜냐면 어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직장을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분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또한 아이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 발표할 때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지금 제가 저도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고 끌어내려고 하긴 하지만 대학생분들은 너무 아이디어 뛰어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부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분들이 그런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나중에 충분히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거아 오늘 오랜만에 이런저런 많이 느끼는 게 있네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는데 심사를 왔다가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더 많은 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일정 잘 마쳤고요 다음 일정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바로 또 강의 가야 돼요 고고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저번에도 왔었는데, 이번에 또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또 촬영하러 왔습니다. 온라인 강의 문의가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진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어, 평상시 올, 오프라인 강의하는 것보다 좀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준비한 만큼? 촬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좀더 편하고 앞에 있는 사람과 렐레이션십, 그러니까 좀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화하기 편한데, 온라인 강의는 그런 게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촬영 세개나 있는데, 잘하고 올게요. 안 자, 아, 이렇게 아우, 한 2시간, 한 3시간에 걸친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번에도 이 똑같은 자리에서 온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또 하게 됐네요 아, 자, 아무튼 온라인 강의 잘 마쳤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오랫동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 내용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 없었네요 왜냐면 오랫동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 강의도 잘 마쳤고요 오늘 폭염이래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하러 가는데요 오늘 진행하게 될 때는 서울 시청에 있는 시민청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시민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아무튼 잘 진행하고 올게요 지금 이제 곧 시작하기 전인데 와, 여기, 여기가 지하거든요 지하인데 바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이 나중에 그 작은 결혼식으로도 활용이 되는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시민청 안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 여러가지 공간들을 시민분들께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획을 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할수있죠 동아리? 기획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 저는 여기에서 요 여기는 네트워킹 파티를 진행하는 MC로서 왔고요 어, 예전에 제가 MC를 진행했을 때 그곳에 계셨던 분이 이곳에서 저를 또 어떻게 섭외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네트워킹 파티 잘 진행하고 가도록 할게요 빨리. 진짜 오랜만에 대전에 왔습니다 와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도 덥네요 아, 오늘 제가 강의를 가게 될 곳은요 바로 신협중앙인데 신협중앙회에 있는 이제 직원분들께서 파워포인트로 인포그래픽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 강의 섭외를 받고 가는 길이에요 아무래도 원하시는 게 경제통계에 관련한 인포그래픽을 원하셔서 그것에 맞는 이제 강의안을 새롭게 짜가지고 또 가는데 뭐 원래도 있었지만 거기서 좀더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에 강의가 꽤 길어요. 5시간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끝내고 가도록 할게요. 아우, 지금 머리 다 풀렸어. 강의를 하게 될 곳인데 어, 한 30명 넘게 선 신청을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아시아 칼려면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아무튼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볼게요. 오, 생각보다 강의장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란 점 중앙이 보이시죠? 요거를 내가 위치를 맘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아 지금 오늘은 어디를 왔냐면 포항입니다 포항 지금 방금 포항공항에 내려서 이제 다시 강의를 가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강의를 가게 될 곳은 포스텍 저번에 갔었던 포항공대인데 어, 감사하게도 저번에 강의를 갔었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직원분께서 저를 다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야 되게 강의라는 게참 신기한 게 한번 잘하면 그게 계속 연결이 돼서 이제 계속 계속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 포항공항은 처음 오는데 울산공항처럼 비슷하네요 여기에서 저는 자고 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빨리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오 너무 더워요 저는 지금 홍대인데요 어, 오늘은 강의를 무슨 강의를 하냐면 부산에서 유튜브 브랜딩 강의를 했었어요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고 이제 어떻게 브랜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앵콜 강의를 합니다 앵콜 강의를 오늘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울 홍대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됐어요 오늘 강의 잘하고 올게요 아차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아마 요것도 계속 잘 되고 커리큘럼이 짜다 보면 은 유튜브 브랜딩과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제 연구를 아마 영상이나 아니면 오픈 강의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 아무튼 잘하고 올게요 Go! 도 당일 열어보신 분이 없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 안 열고 알지만. 네. 이렇게 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쌤입니다. 이지 어, 오늘 저는 강의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면서 내 얼굴과 내 표정, 목소리 같은 것들을 녹음하시면 되는 건데, 물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장 카메라이기 때문에 목소리, 숨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목소,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생각 하실 거예요. 이 정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번 출구 근처에...